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웃음> 왜 딱딱 끊어지냐 말이? <웃음> 으, <왜>? <웃음> 갑자기 <웃음> 그런 느낌이 세요 <웃음> 어, 네. <웃음> 그런 느낌의 사람. 그런가봐.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야. 내가 이 앉아서 전 보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도 이런 것들이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확 실린다니까요. 음... 음.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들은 알지 손님들은. 어이. 네. 전에 가져온 분을 말씀드릴게요, 선수를. 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자자자 자, 자, 봅시다 이분들 궁합을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성격들을 봐야 돼둘다 봐야 되겠지 <웃음> 근데 일단 남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운이 점점 빠진다 내가 아까 인사하면서 딱딱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의 반 이상은 그런 이제 이미지 컨셉으로 살았나 봐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유해지고 전혀, 그니까 상대방이, 어, 저런, 저런 모습도 있었어? 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 탈환? 이라고 해야 되나? 어, 굉장히 성격은 호탕하기도 하고 뭔가 까탈스럽거나 예민하진 않아요. 예민하진 않아. 근데 뭔가 호탕하고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포장하고 사는 거지. 실제 이두 부부가 살면 굉장히 나는 말이 없을 것 같아. 네. <웃음> 남자분이. 아, 그래요? 어. 말이 그렇게 많 많은 사람은 아니다라 그러시거든요. 음. 음.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어떤 이제 이미지상 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 근데 뭐 다른 거를 얘기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제 할머니가 말씀 주시는 거만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61곱이잖아요. 네. 6아 67년생이면 51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58, 네. 8, 9 이제 9에서 60 넘어갈 때이 사람 건강 조심해야 돼요. 몸, 몸수전이 되게 사나워. 어디가막아픈가 음. 간. 근데 올해 올해 이제 개묘년 들어오면서부터 2023년서부터 뭔가 짜잘하게, 그러니까 잦은 병치레가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굉장히또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골았다. 아, 속은 골았다. 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팔다리 다치는 게좀 자꾸 보여 보여지고 그런 이제 잦은. 잦은 병치레로 인해서 나는 아홉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수도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분한테는 아홉수는 조금 자기 몸살이면서 가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아홉수가 좋다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분한테는 오십 아홉 육십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이제 몸 관리 체크 상태 확인 그리고. 추적 관찰 같은 그런 게좀 있어, 있어 보여야 된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 이제 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하시네요. 약간, 깐깐하다는 거는 되게, 음, 말을 이렇게 해. <웃음> 이 사람이. 나근나근, 조용조용. 근데 되게 팩트 있게, 거 봐, 지금 다 집중하죠? 네. 조그맣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래. 뭔가 말에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말이 조용조용한데 다 주목을 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입에 기운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응? 그리고 손도 야무져서 뭔가 우리가 손에 살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져도 그 물건이 금방 망가져요. 근데, 이런, 이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돼. 그러니까 손의 재주가 손끝에 뭔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좀, 뭐, 사람을 돕는다거나, 뭐, 불쌍한 사람들, 뭐, 안타까운 사람들 좀 돕잖아?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좀잘 풀리는 케이스? 약간의 무슨 조금 거짓말 더붙여서구원자 같은 느낌이라고 음. 해야 될까 응 음. 예, 그럼 두 분의 궁합은 어떤 궁합은 어 이게 여자분이 다 잡고 살죠 어, 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잡고 살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도 안해이 남자분은 <웃음> 그냥 하라는 대로 다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좀 음, 많은, 많은 분야를 이 여자분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나는. 음. 남자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왜, 우리가 가장의 역할, 아빠의 역할, 어떤지 그 남자의 역할 있죠? 그것만 딱 해요. 근데 그게 뭐다 하긴 하겠지, 자라가면서. <웃음>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은 더 많은 분야, 세심하게 들여다 보는 거는 여자 여자 분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앞뒤 뭐 안팎으로 내조 외조 뭐다 음, 하고 가는 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 일적으로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일적이요? 일적은 뭐 이게 일이 많다라고는 보여지진 않거든요. 일이? 근데 아예 메마른 것도 아니야. 이게 막 물들어오듯이 응? 물들어오듯이 막 노젓는 게 아니라 그냥 유효한 호수 강가에 그냥 서서 이렇게 물길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마르지는 않아요 근데 큰 이제 어, 뭐 이거다 저거다 라고 딱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은 좀 적다라 적다라고 하시고 응. 일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내게 뭐돈 버는 일, 상업적인 일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어 응. 건강 말고도 뭐 23년에 응. 네뭐 23년에 어 혹여나 나는 이제 이 집이 자꾸 막에 이동,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기운을 좀 보면 이동 변동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서, 문서를 내가 잡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보내야 될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봐요. 그게 그걸 그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문서 정리라고 나는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음, 그런 것들만 좀잘 확인하고 체크하시면서 넘길 건 넘기고 남길 건 남기고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분들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네? 이분들이 누구냐면 남자분은 음. 배우 차인표씨 아 진짜 이거? 랄라라라랄랄랄랄랄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자분을 시네라 씨겠네. 오, 어, 네 맞습니다.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차인표 차인표 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자를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웃음> 그렇죠. 음. 요즘에 예능에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누가? 두분다 좀. 아 진짜. 조금씩, 조금씩 어, 어. 말씀대로 아까. 맞아, 맞아.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응, 음, 음. 어떤 이제 드라마 작품, 영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잔잔하게 뭔가 좀 근데 그렇다고 막 임팩트가 확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분들 음. 예능 말고도 뭐 배우 일은 그럼 계속 하실까? 배우는 근데 뭔가 내가 주연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카메오라든지 우정 출연이라든지 뭔가 이제 좀 조연인데 임팩트 있는 조연들 있 잖아요. 잠깐 나오더라도 왜냐면 이분들은 뭐 이름이 이름과 얼굴이 뭐 자기 음? 뭐 대표적인 하는 건데. 어떤 작품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차인표 나왔어? 그럼 그 작품 뭔데? 이런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자기가 내가 주연으로 내가 막 끌고 가는 그런 작품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두분다 음. 음. 메인으로 차고 가는 작품들은 나는 없다고 봐요. 아 그럼 계속 이분들 계속. 어 일을 네, 계속 내년 후년까지는 그러니까 아, 계속 일은 있어 요 마르진 않아. 근데 이게 크고 작고 그걸 좀 따지자면 그렇게 크지 않는 일들. 조심할 게거 있을까요? 조심한 거? 조심할 거 아까 뭐 그거 문서 같은 것도 좀정 그거 음. 하고 우리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몸수전이 나는 59, 60 그때는 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음. 그리고 신혜라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의 혈액 관련 뭐 빈혈이라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약간 자세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혈액 관련된 그런 병들 음. 큰 병일까요? 큰 병은 아닌데 뭔가 이제 내가 그러니까 고질병이죠 오. 고질병.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체력이 고갈된다거나 그런 이제 컨디션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어요. 그런 이분들. 기부를 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음, 아, 그렇죠. 옛 입양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일 많이. 좋은 일게 본인들의 개인의 이제 심성인가 아니면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게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이 그런 생각들은 주변의 환경도 좀 많이 봐요. 근데 특히 차인표 씨도 이게 겉으로 보면 막남 남성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열이거든요. 열이고 우리 신혜라 씨도 아까 그랬잖아. 자기 손에 닿는 닿으면 닿는 대로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잘 풀리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빨리 알아채고 뭔가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돕고. 음, 근데 원체 심성들이 그런 것 같아. 응, 음, 응. 음, 음. 좋은 어,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들. 응, 음, 음,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뀐 건 아니고. 차임표 씨가 책도 쓰세요? 음 아, 어, 그래요? 책도 쓰시고. 그래, 이분들이, 예민하고 세밀해. <웃음> 예,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좀 하셔서 아, 보셨나봐요. 좀 재미를 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왔구나, 이분들이 그러면. 그러면은 이런 사업적 그니뭐 그러니까 책을 쓰든 뭐 이런 투자를 하든 뭐 사업적으로 배우 외 활동으로도 잘 될까요? 어 그렇죠. 근데 잘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거에 뭐 어떤 기부를 하려, 그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음. 뭔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마련을 해요. 음. 하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릴 수밖에 없지. 응. 아, 어. 참 진짜 무조건 내가 막다 이거 먹, 먹어야지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먹고 살긴 해야, 해야 되겠지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수익금의 일부. 요렇게 해서 좀 나눠 갖는. 참,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살기 편할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잖아. 그러면 참, 이게 도둑놈식 뭐라고 내놔. 네, <웃음> 보따리 네. 내놔 하는 사람들도 많아. 네, 네. 사람은 그치? 좋겠어요. 맞아. 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쵸? 네, 알 자, 아름다운 부부에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